중지 애지 자 이번에는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어, 멸치쿠키를 만들어 줄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쌀가루하고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멸치 분말 계란을 하나 한, 한 알만 넣는 거야 일단 채를 쳐서 한번 해볼게. 마치 전문가같이. 이렇게 멸치 분말을 준비해가지고 넣어서 만들어 줄거야. 애들 관절에 좋으라고 뼈에 좋으라고. 그래서 요거는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하는데 한 요정도 음. 넣어가지고. 음. 근데 애들이 멸치 분말을 엄청 좋아해. 그지 중지야? 이 중지가 멸치 분말 엄청 좋아해. 많이 넣으면 더 맛있겠지? 골고루 이렇게 계속 저어줘 계속 저어 그냥 막 저어 손으로 이렇게 뭉쳐주는 거야 반죽을 해주는 거지 반죽이 다된 거를 비닐백에 넣어서 좀 눌러서 냉장고에 딱 30분만 넣을게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30분이 지나서 숙성된 반죽을 꺼내서 아까 쌀가루를 붙여서 그리고 롤러에도 붙여주. 얘를. 문질러서 표주파. 응. 가능한 좀 얇게 해주면 더잘 구워지겠지? 응. 그래서, 이거 아빠가 사왔잖아. 사이 틀. 멍멍이, 사람. 아, 귀여 집. 빵빵이, 붕붕이 먼저. 우와! 벌. 벌. 이거 반죽이 잘 됐나보다. 너무 귀여워! 한 마리. 헐 아, 너무 귀여워. 그 다음에 집도. 하나 해주고. 애중아, 강아지. 강아지. 귀엽다.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들이 귀엽지? 얘네들은 얇아서, 내 생각에는 한 10분까지도 필요 없고, 한 8분? 음. 이거 다애지 거야. 다애지랑중지 거야. 아빠 맛있게 구워줄게. 좀만 기다려. 기다려. 아까 구운 거 줄게. 좀만 기다려. 오케이. 에그이뻐 에그이뻐 미남이 됐지. 12분 정도. 그고 오. 와 쿠키 모양이지. 근데 지금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우리 중 애지도 애지도 먹자. 어때? 아 맛있나 보다. 맛있지. 나 중지 더 먹을까? 자 우리 멍멍이 모양 먹고 있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응. 자 중지 줄게 다음엔 또 생각해서 더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안녕 응. 안녕 자 애지도 인사 안녕 애지 증진 아가씨. 과자 쪽만 보고 있어 <웃음> 안녕